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모델하우스 관계자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모델하우스 내부를 구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실시적으로 다 허락을 맞고 영상을 찍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적인 개인적인 생각은 회원방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봐도 남자 입장에서도 아, 정말 잘 꾸며놨다.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면헌 모델 하우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위치와 금액 그리고 동호수 선택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회원방에서 개별적으로 장단점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관계자분에게 직접 들어보는 얘기 보시겠습니다. 지금 평수가 84타입하고 네,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네. 그 27평, 30평, 33평. 네. 그리고 33평은 A, B로 두개로 나누고요 네. A타입 같은 경우는 4이한상형이고 아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으로 들어가요 지금 남향이 어디죠? 여기가 남향이니다 대각선이 지금 남향이고요 아, 그래서 지금 84B타입 같은 경우가 아 정남향은 거의 가깝게 되어 아 지고 네.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고가방향으로 바라보면 남동향 그리고 대자연 아파트 쪽을 바라보면 남서양 7 6평7 6이3 0입니까3 30위 30위 30위 30위 전용위3 0니 30위 30위 30위 3 0평 30위 30위 30위 30위 3평이고0위3 0 보시면. 예. 3 예. 음. 위3는위 30위 30위 3 기존의 파동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좀 오래된 집사시던 네. 분들 같은 경우에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되는데 아,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이 구조가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설계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거, 물건 그대로 갖다만 놓으시면 되는 아, 옛날 이제 예. 아파트처럼 그러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발사 같은 경우도 조금 복도 형태로 네, 이건 타워형이니까같이 네. 네. 음. 경우에는 완전 딱그이인하고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적 살림하는 네. 네.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7평도 네. 어 이거 너게잘 빠졌다 라는 어.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찬가지 그냥 키높이 신발 짱이죠 네. 옵션이나 기존에 들어가는? 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중문이나 뭐 예. 이런 작은 방에 들어가는 북박이장 같은 경우에 예. 유상옵션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중문부터 북박이장, 그리고 주방에 방파오븐까지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아, 원래는 이제 유상옵션이었는데, 저희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아, 딴 데는 이제 유상옵션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여러, 예. 거실 면적은 어떻게 되죠? 아 지금 요 기기가 3 m 90 정도. 그럼 작가는데 좀드는데 이게 작다고? <웃음> 아대국분들 넓게 보세요. 27평인데. 아 27평 기준에서. 예 네, 그렇죠. 2평대 중에. 어컨도 유상 기본입니까? 아 에어컨은 유상이죠. <웃음> 네. 이거는 지금. 네? 아, 이거는 이제 유상 옵션으로 해서 네. 이제 스포크 냉동 냉장 김치 냉장고 어... 이렇게 들어가는 있 거죠. 유상을 아니면 그냥 다빼는 거고 옵션을 그렇죠? 선택을 그렇죠? 안 하는. 하면... 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기본 제공품이고 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가스 쿠타업이 들어가는 건데 네. 선택을 하시면 이걸로 유상 옵션이 음... 선택이 되죠. 음,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이제 식기세척기 이것도 유상이고요 네. 네. 뭐 어디 가도 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빠져요 아토올 같은 경우는 기본, 뭐 아니, 있습니까? 기본, 기본은 벽지죠. 당연히. 기본은 아, 기본 벽지, 뭐. 보통 이제 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보통 음, 그런 부분은? 예, 아, 저도 많이 다니 보니까. 대부분 다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죠. 어, 아토올 양쪽 다. 아니, 한쪽에는 도배지고, 한쪽에는 도배지가. 여기는 이제 지금 음.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아, 기본은 아. 요, 이렇게 직사각형 타일이 들어가죠. 아, 기본은 이제 원래 타일이고 이건 유상옵션으로 네네. 이 특화 특화형으로. 음. 지금 여기가 안방은. 네, 안방입니다. 향이 어떻게 되죠? 지금 27평은. 27평 같은 경우는 남동향이에요. 남동향 개념으로. 네. 한동만 딱 들어갑니다. 이거는 시래기가 아닌가? 여기는 언제시래기 창고. 여 어, 대피 공간입니다. 대피 공간 따로 만들어 놨고 시래기는 따로 빼놨는 데가 있고요. 공간을 창고로 이제 쓰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실외기 공간이고 이건 기본일 거고 그죠? 네 그렇죠. 네. 복박이 상은 기본인가요? 예 여기 기본입니다. 음. 전 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음에 여기 오늘 그 저희 보수 공사를 갖고 네. 이쪽 음, <웃음> 앞에 다에. <타일. 웃음> 어. <웃음> 기를밝다 그냥 일반 국박이 장 개념이 저 앞에 쪽이 한번 꺾었기 네. 때문에 저쪽 그쪽이 아아아아 아, 아, 음. 여기가 거기 이제 현관 통프가 있기 때문에 음. 의미 죠이 장도 당연히 기본이죠 네 독이는 레리팅형으로 아, 해서 아 여기 또 꾸며놓은 거죠? 해서. 아 저기 이제 기본으로 품하고 예 네. 유산 용품 따로 이렇게 어, 옵션입니까? 수술. 그러면 독이는? 지금 이거는 옵션 품목 안 되는 데가 있고 기본으로 가는 데가 있고 예. 메이커를 주부님들은 또 귀신과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 메이크하면돼요 아메리칸 디스터 <웃음> 옛날엔 대리님이 예인데그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상품으로 저희가 하는 건데, 네. 어, 주방 확장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0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고요. 음. 왜냐하면 어, 하동 특성상 네.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여유 찾아서 이제 웃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손자, 손녀들이 자주 놀러 올수 있는 그런 집을 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본형으로 봤을 때는 어, 여기에 이제 알파룸이 생겨서 방 4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건 지금 만큼 땡겨지겠죠 이거는 기본이 아니고 그럼 옵션으로 더 가는 네, 이건 1700만원 정도 되는 이데 어... 30대에서 50대 분들을 위해서 어, 저희가 홈오피스 형도 네. 선택하실 수있고요 그거는 200만원 밖에 안 왔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옵션 선택을 안하면 그냥 싱크대만 여기 이제 땡겨지면서 네. 여기 중간에서 그자로 꺾여서 마무리가 되고요 상부장이 들어가겠죠 아까 27평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요거를 찍어 가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음. 지금 이게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기본이고 네. 아니 아니 기본은 여기 있죠 네. 알파룸하고 일반 주방, 음, 이게 이성업실 네. 지금 이렇게 탐으로 인해서 50평 대 60평 대에서 나오는 주방 사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이즈가 음. 이제 중간 단계로 선택을 하시면은 어 40평 대 후반에서 50평 대 초반에 해당하는 부엌도 쓰실 수 있고, 저쪽에 내사무 공간도 만드실 수가 있고, 이쪽에 수납공간까지. 음, 이게 지금 세팅해 놨는 게 유상으로 천사백만 원. 천칠백만. 천칠백만 원요. 너무 이쪽이지 않다니까. 전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컨셉형이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분들이 많으시는 분들은 이제 방이 하나가 더 가실 되니까 기본형 알파동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모델하우스는 인테리어는 정말 잘 해놨어요. 막상 아파트 딱 들어가면 횡한데 신식 들어가면 <웃음> 파우드라면 이게 지금 대리석입니까? 아니죠, 천연. 아, <웃음> 이것도 마찬가지, 메리평도 유상이고. 아, 거실이 멋지, 아, 거실이란다. 주방이 멋지긴 멋지네요. 거의 뭐,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주방이네. 지하 저희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예. 지하 2층에 각 세대별 창고 한, 칸, 한 칸씩 어, 지하 어. 2층에 예. 세대별 창고 어, 옆으로 1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깊이가 1.2m 높이가 2m 10 정도 되는 음... 창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시는거거든요 네. 우리 지금 84ab로 나눠졌고 6976 예 요게 이제 27평 예 어, 최저가는 지금 3억 8 7 0 0 음. 확장공사비 요즘에 는 확장공사는 필수니까요 예 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4억 조금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래, 지금 분리를 해놨는게 1층은 빼고 2층 금액 별도 3에서 4층 5에서 9층 10에서 19층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놨는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필로티로 뛰어났기 때문에 예 네, 세대 내 그, 어, 산책 단식이 편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층 세대가 있는 거는 특 4세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 1층이 지금 없어서 2층부터 돼 있길래 네. 네. 2층, 2층. 2층, 2층 여기만 지금 8, 4만 1층.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요즘에 세대 정원은 네. 좀 불가능하지만, 왜냐하면 래서 뭐... 어, 예의 없으면 담배 피시고 담수 손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세대비 정 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어, 내가 꾸밀 수 있는 어느정도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는 세대가 그 네세대죠 음, 그러면 지금 8사에서 제일 저렴한게 보면 1층이 5 975 이게 1층 지금 보시면 은 4억 7천짜리가 가장 저렴하시겠죠? 아 84에 또 따로 있습니까? 이 이게? 105동. 아, 105동이 지금 음, 5억 890만원. 제일 저렴한 거네. 84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구간별로 지금 해놨는 거잖아요. 1구간 네네.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4층 이게 처음부터 약간씩 다 틀리더라고. 2층에서 뭐 6천 주고 아무래도 네. 전제적으로환경과로 지금은 그러면 큰 구간별로 차이는 없고 84에서는 5억이 제일 저렴한 거고 그 다음에 84에 지금 2 4층도 5억 6천이고 그죠? 네. 뭐... 그니까 확장비까지 뭐... 네. 전부 다 포함된 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장비 포함되었고 옵션은 지금 하면은 추가로 하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더 가죠? 옵션은 이제 그 가족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풀로 한다거나 이런 좀 어폐가 있고요. 예. 취향 따라 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뭐 뭐 들어간다고 했죠? 중문 들어가고요. 예. 사면동 증문 예. 그리고 작은 방에 붙박이장들어가니북박이장 그리고 주방 쪽에는 광파오븐이 들어갑니다. 광파오븐. 예. 예. 그렇게가 기본 제공 음. 그럼 나머지는 다 유상 네 그렇죠 어, 가스레인지도 네. 기본 제공인데 네.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유상 옵션 선택을 하시면 은 전기 인덕션으로 들어가는 거 음. 가스레인지는 설치됩니다 <웃음> 그래갖고 아까 주방이 지금 아까 세팅 됐는게 1700만 원이고 네, 나머지 오. 이제 뭐 들어간 게 부가적으로 에어컨 그다음에 메리형 도기 음. 지금 보시게 되면, 예. 이게 지금 모델하우스에 예. 세팅되어 있는 게이 와이드 주방이고요. 예. 기본은 이렇게 알파룸에 있는 예. 일반적인 30평대 주방이 형성이 예.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추가 근육이 없죠. 예. 근데 여기에서, 어 코스트코를 가시면이그 창고를, 조립식 창고를 팔아요. 근데 예. 그게 한300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 홈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추가 금액이 200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방은 주방대로 넓게 쓰실 수 있고요 40평대 후반 50평대 초반 정도의 주방 사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내어 서재로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실 다용도로 쓸수 있는 오피스 공간이 생기면서 팬트리까지 이렇게 음. 형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가 어 30대에서 50대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음, 지금 잘 나가는 게 그럼 뭐가 좀잘 나가는 편입니까? 그게 아무래도 84A 네, 그리고 연세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와이드 주방을 훨씬 더 선호를 하시죠. 세대수는 지금 총, 총 310세대입니다. 310 세대수는 엄청나게 많은 편이에요. 전체가 310세대고 분양이 얼마나 정도 대죠 분양이 그냥은 저희가 2월달에 네. 어, 모집공고 나고서 3월달에 이제 청약 발표를 했죠. 그러고서는 그때 이제 10% 정도가 들어왔어요. 아...